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턴트 스쿠터 압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쿠터가 어떤 압축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 하드웨어 구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분해를 해서 모아놨어요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쿠터의 압축 방식이 어떤 건지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분해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촌파크에서 타는 친구들 이렇게 모아놓고 어, 압축방식 어떤 게 SCS고 어떤 게 HIC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게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이 방... 아 주인이 바로 맞추면 어떡합니까? <웃음> 주인은 가만히 있어야지. 자 그러면 어, 두 번째로 IHC 방식은 어떤 걸까요? 맞춰보세요. 요거 이게 IHC 방식일까요? <웃음> 어? 맞아요. 어, 대박! 맞췄네. 뭐 보고 알았어? 어, 바요 바? 네. 바가 왜? 어... 바 속버튼 데 사이즈? 그냥 찍었어? 네 그냥 맞췄어요 잘했어. 어, 잘했어 음료수 사줄게 오. 어? 요거는 MGP 이 제품은 IHC 방식이고 제가 쓰는 거는 SCS 스탠다드 방식이고 여기 주원이 친구가 타는 거는 HIC 방식입니다 요세 가지가 어... 어떤 구성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방식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IHC 방식, SCS 방식, HIC 방식이 있습니다 이 압축 방식에 따른 가장 큰 차이는 이 클램프입니다 클램프 이렇게 보시다시피 스탠다드는 어, 보통 포클램프 4개짜리 볼트로 조이는 포클램프로 되어 있고요 여기 IHC 방식은 투쿨램프 어 되게 가볍고 얇고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HIC도 투쿨램프를 쓰는데 약간 두껍죠. 두껍게 돼 있고 뭐요거는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HIC랑 IHC는 둘다 투쿨램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CS는 이렇게 4개짜리를 쓰고 있어서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SCS 방식의 포크와 HIC의 포크는 거의 비슷합니다. 높이가, 길이가. 그죠? IHC 방식은 상당히 길어요. 포크가. 한 요만큼 한 2cm 정도 더 길이가 길어요. 압축 방식에 따른 포크의 길이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납니다. 압축 방식에 따라서, 어, 클램프를 조립하는 게 다릅니다. SCS는 이렇게 포크가 들어가고 헤드셋이 이렇게 끼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크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볼트로 이렇게 조이게 돼 있어요. 근데 HIC는 포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심을 하나 꽂아요. 슬릿이 들어가 있는 심을 꽂고 그 다음에 컵을 덮은 다음에 볼트로 조이고 볼트로 조이고 그 다음에 클램프를 껴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겁니다 IHC 방식도 마찬가지로 어, HRC랑 동일해요 동일한데 대신 포크가 길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 심도 더 길구요 조립하는 건 똑같아요 여기 컵을 끼우고 그 다음에 클램프를 끼워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HIC랑 IHC를 조금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 HIC 압축 방식을 사용하는 제품은 스쿠터 바가 오버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IHC 방식을 쓰는 이 스쿠터는 스탠다드 사이즈를 써야 돼요 지금 여기 MGP 바가 있는데 어, 외경 사이즈는 둘다 오버사이즈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안쪽에 두께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포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요 사이즈가 스탠다드 사이즈만 쓸수 있습니다 IHC는 HIC는 오버사이즈 바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탠다드 바는 여기 바 끝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IHC 방식이나 HIC 방식은 이 끝에 여기 이렇게 슬릿이 나 있어요. 그래서 IHC 방식이나 HIC 방식을 혹시라도 스탠다드 방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 슬릿을, 부분을, 슬릿 부분을 잘라내야 됩니다. 왜냐면 하 클램프로 여기를 꽉 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내지 않으면 여기가 구겨지면서 공간이 남아서 타다가 빠가 뽑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내고 커팅을 하고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이 안에 따로 삽입을 하는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 어댑터를 따로 구입을 해서 여기에 끼우고 사용을 해야지만 이게 찌그러지지 않고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방식과 h r c IHC 방식의 차이는 이런 게 가장 큰 차이고요 어, 이세 가지를 이렇게 뭐 섞어서 다른 방식으로 바꾸고 싶다 하지만 바꾸려면 이 부품 간의 차이 이 포크의 길이라던가 바의 뭐 슬릿, 유무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커스텀을 하셔야 돼요 방식을 바꿀 때 그냥 쉽게 그냥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다 부품 호환성을 알아보시고 커스텀을 하셔야 됩니다. 이세 가지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압축 방식에 따른 차이고요. 압축 방식에 따라서 무게 차이도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클램프, 클램프의 무게 차이가 어, 크기도 다르지만 무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요. 스쿠터는 무게가 얼만큼 차이 나냐에 따라 트릭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게에 좀 민감한 게 스쿠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볍게 타고 싶다. 그러면 은 IHC 방식이 제일 가볍습니다. 이쪽에 HIC는 기본적으로 오버사이즈 바를 사용을 해야 되고 클램프도 보면 물론 요거보다 좀 얇고 가벼운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IHC보다는 어쨌든 크기가 더 크고 그러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순서를 매기면 IHC가 가장 가볍고 그리고 HIC 그다음에 SCS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게 순서가 되고요. 어 나머지는 이 부품들의 어, 데크라던가, 뭐, 바, 이런 포크들의 기본적인 무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쿠터의 총 무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압축 방식에 따른 스쿠터 세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봤고요. 어, 조립하는 거는 뭐,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스쿠터 분해하고 조립하는 영상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압축 방식에 따른 그 조립 방법만 조금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어 스쿠터가 그냥 모양은 되게 단순하게 그냥 킥보드 일반적으로 킥보드처럼 생겼잖아요 하지만 이게 전부 다 알루미늄 합금 이런 소재로 돼 있습니다 강성 확보를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알루미늄 재질을 쓰는 게 아니라 다 합금으로 만들어진 재질이기 때문에 어, 싸고 좋은 거는 사실 없어요 좋은 거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튼튼하고 잘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튼튼한 걸 원한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방식 어 이렇게 모아 놓고 비교를 해봤고요 압축 방식에 따른 설명 마치고 오늘 여기 친구들 오랜만에 평촌파크 왔는데 와가지고 퀴즈도 맞춰주고 촬영하는데 도와주고 그러면 다음에 또어 새로운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웃음> 민규